지워버리면 <웃음> 안 되죠? 마음에 안 드는 거 습관적으로 지우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지울게요.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엽데. <웃음> 아니 어떻게 할지. 아, 일단 일단 살리자. 오 어? 나왔는데. <웃음> 나왔는데. 아니, 내가 내 받아야겠다. 이거 가져가도 되죠? 제가. 형이 찍어 준나 내가 내 모습 셀렉하는거 좀. 그런데 형이 찍어 준거 내가 셀렉해야 되는데 형이 한번 쓱 볼래? 그래. 네. 자. 어, 이거 좋은데? 오케이. 자연스러운 걸? 오케이. 이거 잘 생겼네. 이거 어. 잘 생겼다. 어유, <웃음> 이것도 멋있다. 초점이 원래 좀 약간 그런데. 게임 생으로 게임 GM생. 으로 게임 생으로. 기임가 너무 어 생으로. 지 응. 또. 이거 네 이거 또. 하세요.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 나왔오려다나러면 문이 겸이건 나중에 내가 e 려 u s 다 do not cuts on us. How sweet, I t h i 도안 s 까지 e t dear. s w 지 e t dear. Sweet, dear. Sweet, dear. Sweet, dear. Sweet, dear. s 직원이 t dear. s 오, 100번.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이거 잘 나왔어. 만화의 크림이 나왔네? <웃음> 만화에서 원진남 됐네? 좋아, 선생 이거 좋아요. 어, 귀여워. 느낌 있어. 다음은 누구일까? 마지막 한색. 이거 뮤비인데, 이거? 너무 음, 다잘 나왔어. 한색 진짜 이쁘게 나온다. 어, 곧. 오케이. 일단 1차 셀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 얼굴에다가 내 그걸 써야 되는데 그게 제일 본가아닐까제 거는 회사에서 정해주시면 돼요. 파랑, 그거랑, 앨리스 <웃음> 파랑, 노랑. 엘리스 땡키회사 <웃음> u 조용히 해서 병찬이의 매력을 아무렇지 않은 척할수 있을까? 승식 진짜 k 진짜 이름 짓는 거 되게 오... 오글거리다 도서관에서 봤으면 음료 한잔 건넸다 a n 게만 o 는 승식 선배. k 아, you. 임세준 의자 위 조각상 맞나요? 내 아,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바깥에 임세준 안 되겠어 어, 오늘 점심 카레 먹었어요 적적한 <웃음> 밤이네요 지켜줄게요 어, 딱 찬양 이런말쓸것 같아 아, 찬양도 패스. 다 a n s e l h a n s 한 l Hansel, Hansel, Hansel, Hansel, Hansel, h 거주신 보수빈이보나보 뭐였더라? 보나보나보나 와인 한 잔. 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나 어떡해, 옆에 있는지 너무 미안해. 그 <웃음> <웃음> 아, 나도 있어. 오늘 점심 카레 먹었어요. 담요 두름병차 담요 반쯤 두른병차 독서관에서 봤으면 좋겠하고다 <웃음> 했어요. 다 했습니다.